방방입니다. 여러분 홍령하세요. 방버방입니다 음치 음치 음치 음치 방 방방방방 방방입니다. 방버방. 이제 이거 전용되는 거지. 이제 막 따라하는 거지. 오늘 어때요? 제목 좀 보니까 솔깃하죠. 드라이버 진짜 쫀득하게 때리는 방법. 크아.. 임팩트 좋단 얘기지 뭐. 그렇죠. 제대로 임팩트를 들어는 거죠. 오늘 내용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뭐겠어요? 임팩트를 쫀득하게 들어간다는 건 제가 그냥 공을 딱 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바로 사이드 블루입니다 사이드 블루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요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했지만 좀 계속할 거예요 공을 위에서 내려다봐 내려다보면 착각에 빠져 그러면서 공 옆에 쳐내 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공 옆에 쳐 이거 얼마나 힘이 안 좋겠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위로 돌아서 밑으로 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을 내가 어디로칠 거예요, 도대체 공 어디 칠 거예요? 우리가 못이 지금 이쪽으로 박아야 되잖아요.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면 못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못질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또 무슨 이병옥이 알려준 승이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해요. 그럼 체중 이동이 안 되거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공 위치에서 살짝만 그아 고... 저기 해. 저기, 이제 그러해 가지고 딱 살짝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보지 말고, 약간만 있는 걸 이렇게 머리를 뒤에다 놓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공의 위가 보이지만 측면, 측면, 측면, 측면, 측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보고, 그다음에 백스윙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동시에 몸과 손을 일치를 시키면, 아, 이 맛은 가위. 쫀득했더라 와우. 음, 다시 한번 해보겠나이다 자 다시 어, 괜찮은데 이 맛이 그럼 요만큼 봤던 걸오좀더 봐야 되겠다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더 옆에가 더 많이 보여 너더 너 많이 보여 그리고 몸과 손이 일치가 되게 아이 맛이로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치면 맨날 위에 맞고 여기 뭐 밑에 맞고 해가지고 기분 나쁜 분들 왠지 아세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위에도 맞고 아래도 맞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면 아 여기 앞쪽도 맞고 뒤쪽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겨단을 붙이거나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또 쫀득하게 뭐 아니면 스윙 궤도 일정하게 하는 거에서도 뭐 겨착하는 뭐 나중에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옆을 보고. 여기에서 뒤로 내등 뒤로 백스윙 보낸 다음에 동시에 빵! 치게 되면 공을 똑바로 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방법방의첫 번째 시간에 제시됐던 이 몸의 방향과 임팩트 순간 페이스를 늘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자. 몸은 아니지만, 요만큼밖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내가 돌릴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돌린 것이고 클럽 페이스가 그때 정면을 보기 때문에 똑바로 날아가는 것처럼 칠 수가 있다는 라게이첫 시간의 큰 메시지였죠. 그런 것들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좀 보고, 좀 보고, 좀 보고, 좀 보고, 좀 보고, 좀 보고, 좀 보고, 좀 보고 그러다 막 이렇게까지 보면 안 돼. 아셨죠? 오늘 사이드볼로 공을 좀 옆을 보면서 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 팁더 드리면 이렇게 잡고 있지만 딱 잡은 상태에서 꽉 잡는 분들은 이렇게 고개랑 같이 돈다? 그러면 안 돼요. 클럽 페이스가 있으면 그대로 나만 돈, 나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닫힌 것처럼 보여요. 이 상태에서 때려줘야 돼요. 아셨죠? 만약에 아, 내용 이해가 안 되면 그 이병골프학교에 이 영상 아신 안본 분들은 골프 그만 두세요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 있어요. 그영상을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법방이 드리는 내용은 찰리게 때리는 막 쫀득하게 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방법방을 널리 알리거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방법방이었습니다.